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은 131페이지, 구약 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니라 대해, 금고리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일부에 배우신 우리 새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어컨 3번을 좀 꺼주세요 에어컨 3번은 조금 아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은혜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예 돈이 가정에 우상되지 않게, 한번 따라 합시다. 돈이 예. 가정에 예. 우상되지 않게, 예. 오늘 돈 문제를 좀 다룹니다. 눈이 더 반짝반짝 해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원래 그 5월 달 몽땅 가정에 가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좀 원래는 좀 특별한 그런 해죠. 이번 코로나 19로 불편함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코로나 가운데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가르침, 교훈 반드시 저는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 그 신앙의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지금 한 2년 가까이 가면서 그냥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야, 신앙의 기본을 내가 지금 살펴봐야 되겠구나. 나는 신앙의 기본이 든든한가, 기초는 내가 든든한가.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마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로 지금 잡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는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야, 이거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와 같이 가정이 신앙의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이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감당해 낼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 가정이... 어,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만 와야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아니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니까 여기서도 예배할 줄 알고 여기서도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짚어보니까 사실 가정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꼽으라면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돈 문제 이 문제가 재정에 관한 문제가 아마 가정 문제 중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왜 돈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 문제가 사실 가정에서 가장 큽니다. 실제로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의 문제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돈 문제를 우리가 신앙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이, 이 부분을 좀 드러내놓고 수술 받을 것은 수술 받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바로 이돈 문제에 관한 오늘 신앙에 좀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화면으로 그렇게 하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간 모세가 잘 내려오지 않아요. 꽤 오랜 시간 그산 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디 짐을 보고는 그만 금으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을 신으로,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존재도 아니고 태어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즉 자존자 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만들어지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신을 만든다기 보다는 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신으로, 신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자연이나 어떤 대상을 보면 신으로 생각하고 그걸 신 삼고자 하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해나 달이나 큰 산이나 또뭐 오래된 한 천년 묵은 그런 고목들, 큰 나무들, 이런 것들 보면 신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신을 섬기던 그 문화, 뭐, 일본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창령에만 하더라도, 우리 그, 어,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큰 정자나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제 어린 팔로 한, 한 서너, 한선너 밖에 해야, 이렇게 서 밖에 돌아야, 어, 이 나무 그러니까 둘레를 잴수 있는 그런 큰 정자나무가 한 그루 멋지게 서 있었는데 해마다 그게 나무 둘레 새끼줄 이런 게 치놓고 동네 어르신들이 고사를 치르는 것을 제가 매년 보고 살았습니다 왜 고사를 치렀을까? 우리 동네 수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사를 치는건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으로 삼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일일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행동이 없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택한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중에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 믿고 있는다 하지만 너희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숨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데요 한 가지만 딱꼽아라고러면 여러분 돈일 겁니다 돈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거의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신적인 존재 돈신 부의신 만몬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돈처럼 힘이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돈처럼 믿을 만한 게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돈은 인간에게 전에도 신이었고 지금도 신이고 앞으로도 신일 것입니다 돈은 확실히 인간이 섬기려는 신중에 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돈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이 물질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들이 있어야 돼그 목표와 원칙이 없으면 큰 망돈은 하나님보다 더큰 신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돈이 돈으로 가령 저에게는 원칙이라면 원칙일 수가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재정 문제에 관한 원칙을 세워놓고 저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정당한 과정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저는 이걸 첫번째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그 외에 돈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8편 2절에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아요. 네가 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수고도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에 탐심이 일어나요 여기서 욕심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어, 취하고 수고한 대로 내가 그하나님이 어, 주시는 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그 외에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것 정직한 수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입 외에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돈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돈이 내 삶의 신이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금방. 네.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어 수입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몫이 있거든요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떼는 것 하나님 몫을 떼면서 살려고 하는 훈련 이 훈련은 돈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몫인 10의 1조를 떼고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또한 가지를 더 첨부하자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 니도 밥도 좀 사주고 섬기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훈련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어요 돈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흥금생활 정말 좋은 생활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생활 이것만큼 저는 귀한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돈은 내게 하나님이 아니야 돈으로 모든 것을 할수 없어 이나 자신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꼭 해야 합니다 돈은 내게 하나님 아니다 네. 세상은 돈이면 다 한다 아니야 돈으로 다할수 없어 네. 돈은 돈으로 할수 있는 이런 어, 부분적인 것 뿐이야 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계속 이 각인시키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서부터 여러분 흥금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서부터 학교 가가지고, 니 혼자만 사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꼭 나눠서 좀 사먹고, 친구들 좀 사주고,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녀가 성령받는 것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뒤에 부재를 따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으려고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성도님도 어느 편이 더 좋으신가요? 보통은 아우 성령 받고 서울대 가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인여기고 저를 경인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보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제보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알 겁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가 물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10개명 중에 몇 가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개명들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 말씀은 가진 것다 팔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아,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한 번도 너희들 소유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하필 이 청년에만 이런 좀 극단적인 무리하다시피 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그래서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지요? 마가복음 10장 21,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섬기는 주인은 재물이었던 것. 돈이 그의 주인이었던 셈인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들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좀안 하고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소원처럼 아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모순되는 것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늘돈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건데 돈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참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저 말씀인데, 저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동극전 분명히 안할 겁니다. 왜 동극전 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욕심 냅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목이시고 살리신다는 이 간단한 믿음이지만 엄청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분명한 가정입니다. 분명한 가정. 저는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니의 돈 타령하는 거, 돈 걱정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더욱 그러했고요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타령돈 걱정하고 살은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삼고 있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게 있어서의 시험과 훈련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너 진짜 그 사실 믿냐? 여전히 제게 있어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거 믿냐? 제게 이 재정에 관한 큰 영향력을 끼친 책한근을 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헴이 지은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인데요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와이 선교사들은 자비랑 선교사들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뭐, 뭐 어떤 뭐 자업을 가질 수는 없고 후원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또 어떤 단체나 교회로부터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받아 서 사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자기가 아름아름 선교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그와이 예술정도단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술정도단 사역자들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역하려면 재증에 관한 분명한 원칙, 재증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그사을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한전 세계 한 한 40, 50개 나라를 다녀봤다고 그래요 그러서한 4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재정 원칙에 관한 책을 썼는데 벼랑 끝에 쓴 용기 야그 책은 제게 큰 재정에 관한 도전과 지금도 그 원칙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재정이 막혀 있는 몇 가지 이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특별히 재정이 막혀있는 이,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있잖아요, 건축할 때 그때 사실 뭐 재정 압박이 상당히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적용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정이 막혔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첫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이게 물질만능주의거든 하나님보다 물질더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러면 재정이 막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그거 어 이렇게 시험해 보려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게 물량주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표시들이 있어요. 그 표시들이 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아, 이거 돈 있어야 되고, 이거 돈 때문에 못하고, 이거 돈 있어서 할수 있고, 모든 일의 계획과 결정권을 누가 지고 있는 거 아니까? 돈이 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아니야. 건축할 때 그런 시험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 더좀 하려고 하면 또 돈이 더 필요하잖아.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이첫 번째 질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내 입술에서 계속 속삭이고 계속 반대, 정신 반대 말씀을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계속 대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네게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이끄시는 일을 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피로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을 해라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이게 같은데 뒤에 이돈 문제 때문에 계속 뭐뭐뭐뭐 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계속 저 말씀에 해서 계속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리포스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문제가 막힐 때 이런 기도와 말씀 선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힘의 목사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한 사항은 10의 1조를 계속 들여왔는가? 이 부분에 말라기 3장에는 시베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크림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재정이 점점 줄어든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에 결단하고 나가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감사했는가? 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만 늘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또 우리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 그동안에 우리에게 해 주신 일, 우리를 인도하신 일이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했는가 부족한 것에 그 계속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계속 징징 징징 그렇게 막 어, 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가 아유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의외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피로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필 피로를 아시, 알아, 다 아셔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내가 구하여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로 이말씀하셨니까너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나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가?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속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 달에 최소한적으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정에 일을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이 정도인데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도 전혀 여러분 속되지 않아요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양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이 교회 목회를 하다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무조건 의지하겠다고 막 그렇게 작성하고 어, 목회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다보면 자꾸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점점 흥금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량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 믿을 게 아니다 내가 사람 믿고 목회를 하는구나 사람 의지하며 목표를 하는구나 흥금내는 사람 바라보고 아 이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성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재정이 결핍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재정 결핍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거 저는 주님께서 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어려움 형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사람 의지하고 살았지 않냐 사람 목표로 계산하고 살았지 않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앞날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 앞날을 두려워하는가 함 따라서 앞날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 있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 여러분 앞날에 대비한 어떤 저축이나 투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염려를 계속 죽게 맡기나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 앞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나의 앞길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날을 두려워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우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심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적든 만든 자꾸 베풀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나누려고 하는 것 이거 심으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재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고 섬기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섬기다 보면 자꾸 나누고 섬기다 보니까 그 섬김에서 오는 행복들 아마 우리 새날 교인들은 다 아마 맛보고 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내 마음의 욕심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골로그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딴게 아니다 탐심이다 너무 과하게 뭔가 가지려고 하거나 얻으려고 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탐심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이 탐심의 유혹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세 때에는요 탐심을 버리려고 하면 다들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야 탐심이 꺾여진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탐심이 꺾여지느냐? 아닙니다 수도사들은 영적으로 처참한 가호 하나를 보냈는데 이 수도원에서 무소유로 사니까 탐심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돈 주고 살 것도 없지만 남에게 베풀 기회도 없어요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섬기고 나누는 삶이 탐심을 이기는 삶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도 없지만 나누어 줄 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든 많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뭐냐 내 탐심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탐심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업의 복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누고 성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꼭 있어야 돕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성기게 되면 나누고 성기는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서 할렐루야 심는 것이 되어서 거두어지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 밖에 없다. 자꾸 심으려고 그러나. 그러면 많이 거둔다. 심고 거두는 이 원칙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작동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날 성도님들은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에 맡겼을 때한 일곱 가지 정도 되죠. 어, 이것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11조를 계속해서 드렸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했는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는가 앞날을 두려워하는가 너를 그렇게 베풀었는가 이거 꼭 물어보고 점검하고 살때 재증의 막힘이 뚫어지게 되는 하나님 보기 이말출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그 책에서 제게 제일 큰 도전을 주었던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 문구 여러분 좀, 꼭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문구예요.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설지라도 공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 저 문구가 제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동극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극정이 되는데 동극정하지 말라는 것 목사님 정말 짜증스럽네요. 그러나 왜 동극정을 하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야로 돈만 묵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만 묵상하니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와 아버지 있는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돈 걱정입니다 고아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날 걱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늘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좋아졌는가?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은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예수님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다면 야, 내가 하나님더 더욱더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다 마음이 꽂히게 되면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돈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날 성도들은 이 수준까지 꼭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질이 있어야 된다 발버둥 질. 그게 원칙일 수 있고 목표일 수가 있고 이게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왜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나도 모르게 내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발버둥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하나님 되지 않게 돈이 나에게 신 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걸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우상을 두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예, 돈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입니다 돈좀 궁색해지면 가정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냥 자녀들의 눈치 보게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을 더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같이 기도점을 읽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우상을 두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은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